5월 3일 첫 방송된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는 미스터트롯2 안성훈, 박지현, 진혜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훈, 송민준, 윤준엽 재아가 두뇌게임을 하며 숨겨뒀던 예능감을 펼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오늘 5월 10일에 방송되는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는 두뇌게임에 이어 본격적인 몸게임을 하며 코인을 위해 온몸을 내던진 브라더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트랄랄라 브라더스 멤버들은 오로지 무대의 기회를 위한 코인을 얻기 위해 폭주한다고 하는데요. 전의 여왕 장윤정을 향한 애교로 무장한 브라더스들과 하루아침에 꼴뚜기가 된 진, 안성훈에 이어 코인을 위해 직진하는 진의 성에게 사랑이 찾아오는 모습까지 트랄랄라 브라더스들의 예능감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트랄랄라 브라더스 다음 이야기는 5월 10일 수요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 이것은 진인가 꼴뚜기인가? 아, 부장님, 여기 회식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에요? 해경구야 어, <웃음> <웃음> 놀고 있는데 저도 심장이 벌렁벌렁 그립다 지금 저도 지금 놀고 있는데 <웃음> 이것은 진인가 꼴뚜기인가? 이렇게 자래요? 부장님, 여기 회식장소가 아니에요. 어디에요, 해경구녀? 놀고 있는데. 저도 심장이 벌렁벌렁 그림다 지금 저희도 지금 놀고 있는데